한없는 능력과 크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봄의 한가운데 따뜻한 햇볕과 드레핑 꽃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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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한 가족이요 자녀인 줄 믿사오니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부모가 될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 속하여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대시며 우리 온 성도와 가족들은 그분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무너져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일으키며 세우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모든 필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세워가는 다가올 세대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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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능력과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개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지혜와 통찰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이 항상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목개사역과 말씀 안에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작년부터 어린 자녀들까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도 자라날 수 있도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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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온 성도와 가족들은 그분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무너져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일으키며 세우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